브렌디, 빼브 하이, 너무너무 사랑해요. 누가 똥 먹으라 그랬어 지금? 아침에도 똥 먹었지. 누가 똥 먹으라 그랬냐고. 일로 와. 빨리 일로와. 누가 똥 먹으라? 그래서 지금 저기다가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이거 브랜드 같은데 이거? 그냥 브랜드 미워 너 브랜드 미워 오지마 응 그래 나 브랜드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 진짜 이러니까 정말 가너또가랜드데왜 너 왔어 너너 이거 니 이빨이야 이거 네. 이거 요렇게 뜯어먹는 건 너야 가만히 보면가너 가라고 했다 그냥 나이 세상에서 니가 제일 미워 맨날 이렇게 맨날 뜯어먹고. 어? 이빨 뜯어먹고 이빨 닦아 놓으 뜯어먹고 이빨 닦아 놓으 뜯어먹고 너 진짜 너무 속 썩여 가 빨리 가넌지도마니이가가 가, 가. 미워 응 <목소리도> 미워 응다지마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뜯어먹는 데가 있어 그게 내가 저걸 갖다 브랜드야 딱 걸려서 미워 미워 가 미워 시어 시어 스타고 미워 가 미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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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제오 이거 이 너무 싫어 왜 어떡해 페 물이 없어요 나 아. 이거 왜 올려? 나 그냥 먹어 순수한 물이야 생수 먹어 그냥 이 놈이 아니래 <놀람> <놀람> 엄마 여기 있네 아 이뻐 너무 이 너무 예쁘다 맨디 이리 와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, 여기서 봐. 봐 여기서 봐 <웃음> 시끄러 오지 말라니까 이거 오어오 뭐 아지가 오지, 오지 마라, 오지 마라, 오지 말라오가마 안돼 가 마라, 오지 마가오가 마라, 아, 지짜아오가아저리가라고아 싫어 아 싫어 가엄마 이거 빨 마라, 오지 마라, 오 마. 가 빨리 다 계곡, 알아서 가 계곡, 저러 가가 하지 마라, 하지 마. 가 빨리 저 가. 가라고, 가 어머니가 해야 되죠. 밥먹 저리 가 빨리 아, 안 돼, 가. 아, 아, 아, 가 가. 아, 가. <웃음> 아, 지금 말 미치. 빨래 나고 그래, 왜? <웃음> 네가개 던지거라. <그러. 웃음> 정말. 아, 기지개, 정말. 정말 맛있어. 아, 한번 죽어야 돼. 음 어떻게 해야돼? 아니 어떻게 해야돼 우리 브랜드 마사지 시간이야 엄마가 마사지? 음. 이렇게 이쁜데? 어, 오이 좋아 바도바도안 <웃음> <웃음> <봐도> 들리네 <웃음> 어? 못 땡기지 돼 그래. 너무 이뻐서 못됐어 음. 시원해 여기 겨드랑이? 시원해? 너무 시원해? 얼굴에서. 시원했어. 시원한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자꾸.